이거 뭐야? 너무 심한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반려견들의 사생활을 슬쩍 훔쳐보는 독인더 박스 시간입니다. 요즘 좀 어때요? 이거 하는 거. 아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이거 설친이 말씀하셨지만 음. 조 횟수 올라가는 재미 <웃음> <웃음> 아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약간 잘 네. 나오면 두시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십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이거는 이건 뭐야? 너무 심한데? 이거 괜찮은 거야 아, 이거는 영상을 몇번 봐야겠는데? 앞에... 지금 푸들 친구의 행동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아 이게 조금 더전 영상부터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다가 가... 오이. 어... 야, 이거는 아무리 찾아도 트리거가 없는데? 저도 못 찾겠어요 트리거를 그리고 공격성도 상당히 강하네 지금 무는 부위가 목부인것 같아요 네목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전에 트리거가 없어요 사연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8살 남아 네오의 보호자입니다 네오의 마음이 정말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네오는 같은 나이, 수컷, 중성화된 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영상처럼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전조 증상을 도저히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듯이 잘 붙어 지내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또 외출할 때한 마리를 방에 넣어두고 나오면 복를다 찢어놓고 불안증상이 너무 심해서 할수 없이 다시 같이 같은 공간에 두고 나오신다는데요 네오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같진 않아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럼 언제부터, 몇살 때부터 그랬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렇죠. 한살 이전부터 8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1년에 세네 번 정도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뭐뭘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는 레이지 신드롬이라는 걸좀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건 레이지 신드롬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음. 거고 그래서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이시는 거고 네. 음. 그러니까 후천적 원인인지 유전적 원인인지를 조금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살령 이전부터 그랬다고 라 한다면은 뭔가 유전적으로 지금 신경계 쪽에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후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 나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방금 레이지 신드롬이라고 얘기했는데 레이지 신드롬이 뭐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웃음> 그렇죠. 미친, 미친 미친 게 그러니까 레이지 신드롬 안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증후군. 이유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가장 의심되는 건 지금 행동 이 영상만 봤을 때는 부분 발작? 음. 근데 저는 부분 발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 빈도수가 워낙 적어서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분발작이 빈도랑은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오히려 부분발작이라고 하면 가끔 가끔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평소에 자기 꼬리를 보고 공격한다거나 평소에 갑자기 허공을 보고 짖는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 좀또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이렇게 돌려본 게 외부 자극이 뭐 있을까? 내가 눈에 띄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외부 자극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럼 의학적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의학적 문제 중에 제가 이거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지 신드롬의 원인, 유전적인 원인. 음. 어, 너무 극격하게 서열적으로 공격적인 아이들. 여기 나오죠. 파셜 컴플렉스 시죠. 음. 이게 부분 발작이거든요. 파셜 컴플렉스 시저가. 그게 아니면 트라우마나 브레인티머 그러니까 뇌종양이나 이런 것도 연관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여. 요 희박하고요. 네. 여기서 우리 솔루션 어떻게 줄것 같아요, 우리 성진 트레이너는? 저는 수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볼 것 같아요. 뭐 아다틸도 사용을 해볼 거고, 그렇죠. 네. 썬더셔츠도 사용을 해볼거고요 어, 거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잇마 개그을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잇마에. 음, 크레이트 교육을 잘 해놓으면 사실 그걸로 베스트일 수 있죠 음. 공간 이렇게 둘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음. 근데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잠깐 잠깐 나가셔야 되는 거일 때는 또뭐 입마개를 얘가 진짜 놀이처럼 잘 배워놓으면 음. 입마개 해놓고 나가는 것도 잠깐일 경우엔 괜찮을 것같고저 같으면 그냥 둘다 거실에다 두고 펜스를 한번 쳐볼 것 같아요 내가 안 쉬던 공간에다가 방에다 가둬놔버리면 애들이 나오고 싶어서 분리불안 증상 같은 거 그러니까 고립장애 음. 증상 같은 것을 많이 보이는데 음. 오히려 자기가 쉬던 공간에 길게 펜슬을 좀 안전하게 쳐놓게 되면 서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애들끼리 아니면 서로 못 만난다고 낑낑거리거나 불안증상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상담이 조금 더 돼서 의심이 된다고 라 한다면 그러면 부분발작에 대한 약을 처방하면서 이 증상이 안 발생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우리 이 푸들 친구가 계속 안전할 거라는 장담을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음, 그 동안에는 조금 귀엽고 저희도 좀 힐링하고 몽글몽글한 게 많았는데 아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좀더 손실을 발휘하지 않았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한테 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한번 도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보호자님처럼 좀 걱정되는 영상 우리 아이의 그 해결을 위해서 좀 걱정되는 영상도 괜찮고요 웃기고 재밌는 영상도 괜찮으니까 많은 영상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독인더 박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인더 박스 안녕 안녕